26분 뛰었는데 이렇게 땀이 나고 이렇게 운동이 잘 되는 건 처음 볼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세요? 싫죠? 아휴 하고 나면 너무 기분 좋은데 하기 전에 왜 이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나만 그런가? 딴 분들은 좋아하시나? 맨날 운동해야 된다면서 된다 정말 안 되는 게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다 보니까 너무, 시, 너무 짜증나고 또 코로나 살이 그냥 확 찌고 스트레스 확 올라오고 몸무게가 그냥 한 3kg가 휙 올라가더라고요. 제제 맥시멈 인생에 60kg는 넘으면 안 된다 그런데 거기 막바지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안 되겠다 싶을 적에 우리 아들이 요, 요런 요런 요런 요런 기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돈께서 운동을 했는데 여기 팔이 너무 너 늘어진 살이 다 없어지고 막 얼굴이 너무 조그매지신 거예요 근데 이 운동을 했대요 그래서 어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아들 이걸, 자기 이거 있으니까 엄마 이거 하나만 사면돼 이거 하나만 그러면서 이거 한 10만 원돈 하는데 사줬어요 힘들어. 아 힘들어 이거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저는 광고는 아니지만 광고 해주고 싶을 정도로 이 운동이 너무 재미있어요. 저는 평생에 게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내가 해본 게임이라고는 길거리에서 왜 그, 그, 그게 그 뭐지? 이렇게. 두더지. 두더지? 어. 두더지나 뭐 머리 때리는 거. 그것만 해본 사람인데, 게임 한 나름은 야, 인생에 시험이 너무 많아서 나는 그런 게임도 싫어 그랬던 사람인데, 오늘까지 한 50회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50, 뭐, 산 지는 더 됐죠. 더 됐는데, 어, 이제 매일은 못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횟수가 나와요. 몇번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내가 운동을, 어, 내가 발전시키고 싶은 부면 뭐, 복부를 이쁘게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은 뭐, 옆구리살, 아니면 이 팔뚝살, 뭐, 이런 것들을, 늘어진 것들을 없애는 거, 뭐, 그래서 부위별로 막 이렇게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게임을 할줄 몰라가지고, 그냥 저기서 하라는 대로 해보자, 해보자 하면서, 50일째 접어들면서, 이제, 게임이 보여요. 어? 저기 가면 돈을 따네. 어? 저거 하면은, 어, 내가 이길 수 있는 거구나. 복권을 지금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막 팔과 관계된 게임을 하고 있으면은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를 어, 운동을 하고 싶은가, 근육을 만들고 싶은가에 따라서 내가 선택적으로 운동도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감각이 늘어나요. 어, 내가 이렇게 뭘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뭐가 초점이 잘안 맞고 타임이 잘안 맞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딱 해야 되고 내 자세가 꼬부라졌다가도 이렇게 탁 세워야 되는데 세워지지 않고 툭구룩 갔다가 일로 오고 이러던 게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아, 사람이 이렇게 나이 있어도 노력하면은 운동하면은 되는구나를 내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랑 아무 닌텐도 회사랑 관계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좀 소개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설치만 해주면 은 틀기만 하고 이거 내가 딱 장착만 하면은 요 TV에 탁 켜지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오늘도 뭐 얼굴이 작아졌다 그러는데 진짜 운동을 계속 하니까 이 쓸데없는 살들이 빠지더라고요 땀을 막 엄청 흘리니까 제가 저는 사우나 가도 땀이 잘안 나는 사람인데 이 운동을 통해서 땀을 지금 매일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루에도 아침에 그 그거 못 했다 그러면 점심때도 할수 있고 또또 심심하면 은 저녁에는 게임식으로 게임식으로 각 부위를 다 좋게 하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거는 게임에 빠질 수가 없어 그렇다고 애들처럼 왜냐 힘이 드니까 저거 는 그림은 게임이지만 내 몸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도 못해요 길게 해봐야 30분 정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 진짜 운동 너무 지루해 재미없어 그리고 나 코로나 때문에 살찌고 있어 그러신 분들 도전하십시오 내가 보증합니다 보증하면 안 되지 그냥 해보세요 몰라요 해보세요 좋아요